안녕하세요. 올해 서른 살이 된 싱어송라이터 김지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1번 트랙 꽃향기가 날 때쯤에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어, 계절의 시작은 어, 비가 내린 후라고 생각을 해요.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어, 너와 함께 거닐다가 이 비가 딱 개이고 나면 이제 어디든 같이 다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어 제가 잘 쓰는 어 가성과 함께 감성적인 반주와 함께 어 만들어진 그런 따뜻한 계절 음악입니다. 네, 이번 트랙 스위티는요. 어, 어쩌면 요즘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하루 종일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. SNS 보다가 끼니 때우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내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마음속에 뭔가 막텅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어, 사랑하는 이의 부재. 상처를 좀 따뜻하게 녹여낸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서 이제 소중한 것에 대한 그런 상실감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노래를 다시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저 응원해주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군대 갔다 오면 정말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달 정도 지나니까 그냥 전의 일상이랑 똑같아지더라고요.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조그만한 것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. 네, 제가 사실 전역하고 한세달 동안 이 수면 수면의 질이 완전 안 좋아졌었어요 하나를 원인으로 좀 꼽자면 네, 유튜브 보면서 밤새고 거기 워낙 재밌는 컨텐츠가 진짜 많잖아요 공작소 같은 데서 막 뚜껑 있는 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웃긴 영상들 코미디 비리그 그리고 막 오버워치 게임하는 그런 프로게이머들 영상 진짜 많이 보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앨범또 이렇게 내게 돼서 뭐 믹스 마스터링 뭐 녹음하는 과정에서 체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요즘은 좀 유튜브 좀 보는 걸 자제하고 양상추를 먹어서 수면의 질은좀 개선한 상태입니다 <목소리> 스피킹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업을 들어요 또 이제 집들이를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요리해주기? 군대에서 이발병을 했었는데 친구들 놀러 오면 은 머리도 한 번씩 잘라주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집을 혼자서 다 꾸몄어요 물론 뭐 엄청 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거에 또 취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베이컨 토마토 파스타라고 해야 맞나 아니면 토마토 베이컨 파스타라고 해야 맞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친구들한테 이것도 유튜브한테 배워서 막 해줬어요. 그랬더니 진짜 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. 고단백 저탄수화물의 그런 음식들 그런 거는 재료만 갖다 주면 진짜 맛있게 할줄 압니다. 뭐 어렸을 때야 뭐뭐 뭐, 뭐 세계가 인정한 가수 뭐 이런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냥. 좋은 작사가, 뭐 좋은 작곡가, 뭐 좋은 싱어송라이터 뭐 이런 수식어가 좀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일상에서 가장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계속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이 이제 음원으로 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즐거운 스트레스라고 하면 또. 겠네요 네,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네, 여러분들과 항상 좋은 음악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제봄 앨범 스위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,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